한군데서 빼고 일단은 어린이보험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유리한 이유는 보장이라면네 같은 보험료라면 성인보험보다는 어린이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다 유리하죠 어. 그런데 3년 이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최근 저희가 어른이보험 가입문의가 진짜 많았어요 어른이보험에 가입되는 나이는 30세까지인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인보험이 가입되는 시점? 요게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어린이보험 가입 가능 연령은 30세잖아요 네. 근데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보험 나이라고 해요 이제 보험 나이 30세까지만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 보험 나이가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네. 본인 생일에서 플러스마이너스 6개월. 뭐 예를 들어 7월 이전 태생분들은 6을 더 해야 될 거고요. 7월 이후 태생분들은 6을 빼야겠죠. 6개월을. 음. 그렇게 해서 그 시점이 지났다면 어만 나이에서 플러스 1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가 곧 보험 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보험자 생일이 1990년 8월 23일 이렇게 되면 6개월을 빼야겠죠. 7월 이후니까. 그러면 2월 23일이 되니까. 어? 지나버렸죠. 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보험 나이가 31세로. 어린이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쉽게 좀 설명드리면 제가 6월 26일생이거든요. 일단 계산할 때 네. 1월 생이신 분은 6을 빼길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음. 6월, 7월 기점으로 아. 6을 뺄수 있는 어 음. 생일이면 6을 빼시고 음. 6을 더할 수 있는 생일이시면 6을 더하셔서 아 똑같은 네. 얘기네요. 똑같은 얘기죠. 어, 그렇 6월 생이니까 앞으로 더 하나, 뒤로 더 하나 음. 뭐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나이에서 6을 빼시든 더하시든 어쨌든 그 날짜 네. 어, 저는 6월 26일 생이니까 12월 26일 그러니까 요 나이가 되면 이 날에 제 보험 나이가 올라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1990년생이시더라도 음. 어린이 보험이 가입 가능하신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어,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궁금점은 이걸 것 같아요. 어른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에 계신 분들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성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더 유리할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음, 아, 네, 맞아요. 이제 20대 분들 이제 소위 말하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성인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더 저렴한 상황이 있었어요 작년 무해지환급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올해가 되면서 무해지환급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없어졌고요 이한 군데만 빼고 일단은 어린이보험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유리한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납입 면제 대상 질병이 성인보험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되죠 음... 첫 번째 유사함이 납입 면제가 되고요 이제 뇌랑 심장 부분이 뇌졸중 급성이 아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시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진 상품으로 해야겠죠 음... 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가입한도가 어, 성인보험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2대 진단비 같은 경우도 3뭐 많은 곳은 5천까지 되는 경우가 있구요, 어, 암 진단비는 1억이 되는 거, 경우가 되게 많죠. 1억 이상 되는 경우도 많고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비 한도가 다 적어요. 그리고 일단 구성할 수 있는 특약의 종류가 어, 다릅니다. 음. 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디사 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험에 있는 특약이 있어요. 여성에게 정말 유용한 자궁뇌막증 진단비. 음. 요게 이제 성인보험에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요게 청구력이 정말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인데요 어 이제 15세 미만 가입자들은 면책기간조차 없죠 암에 대한 근데 제 15세 이상 분들이라 하더라도 면책기간은 있지만 감액기간이 일절 없는 것이 어린이 보험입니다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같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음. 네, 과거에한 1년 반 전쯤인가요? 메리초화제는 30세까지 면책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음, 하더라도 음. 점점 보험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같은 모장이라면네 같은 보험료라면 성인보험보다는 어린이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다 유리하죠 어 그런데 상... 3년 이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어꼭 어린이보험으로 전환을 안 하시더라도 더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보험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린이보험을 가입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성인보험이 유리한 한개 회사가 남았다고 하셨어요. 네. <웃음> 농협손해보험이고요. 28살 여성 기준으로 어린이보험보다 성인보험이 보험료가 같은 보장 대비 저렴합니다. 당연히. 근데 여기 함정 있죠? 아, 그거는 그래. 그냥... 보험사가안 하는 함정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인보험이 납입면제 기능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납입면제 기능을 탑재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보장 특약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납입면제로 대체하려고 하는 보험사 중에 하나인 거네요. 네,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넣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 넣는 순간 보험료가 많이 오르거든요 가격이 얼마 정도 비싸죠? 보통 남성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 보험료였다면 제 보험료 보장을 넣으면 만원 이상 올라갑니다 그럼 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만 원이 넘는 거죠 네. 일단 보험료 보장 특약이 있다고 한들 그게 납입 면제와 동일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 예를 들어 어, 암에 걸렸을 때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와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는 게 보험료 보장 특약이에요 음. 그렇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냐 내야 됩니다 보험료를 지금까지 총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2,4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네네. 근데 뭐 800만 원낸 시점에서 암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은 800만 원과 앞으로 남은 1,600만원을 진단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암진단금 주고 추가로 이걸 또 추가로 주는, 주는 거죠 진단금처럼 버보면 아, 아. 좋죠 근데 네. 네. 일단 문제는 어 남은 기간 앞으로 1,600만원씩 내야 되는데 네. 분명히 뭐암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빠졌겠지만 네. 그래서 일부분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빠지고 한 천만원 정도가 남았다 음. 그게 면제 되는 것이 아니고 아. 다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천만 원어치를. 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납입면제 특약 같은 경우에는 납입면제를 받아야 되는 사유가 되면 나머지 보장도 전부 다 납입 갱신형을 제외한 그렇죠. 나머지 보장에 대해서 전부 다 납입이 면제됐다고 하면 이 농협상품의 보험료 보장특약은 월 납입보험료를 남은 횟수라 하니까 총 납입보험료를 주는 거네요. 결국은. 그래서 총 납입보험료를 주는 거예요 어, 2400이면 2400을 추가로 더 주고 대신에 보험료를 내는 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야 된다. 그렇죠. 보장받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어 네. 그렇게 되는 거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네요. 네. 어쨌든 선택적인 옵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설명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죠. 설명이 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적용된 거죠, 그 이거는 나왔을 때 네. 처음부터 그랬어. 아. 네. 혹시 농협의 가성비 굿 성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납입 면제가 없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 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납입 면제 특이하게 기능과 네. 이게 다르다는 거를 다르다는 아니면... 거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성인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 건강보험은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 나이가 31세 이상. 그렇죠. 31세 이상. 네. 31세 이상부터 90세까지. 90세까지 가입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론상 그렇지만 네.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건강한 사람이 10%가 안 된다고 해요. 분명 만성질환이 하나씩 생긴다는 거죠. 뭐 약을 드신다거나. 그래서 보통 31세부터 60세까지의 컨설팅. 그리고 음. 61세부터 그 이후 컨설팅 이렇게 일단 기준을 나누어서 음. 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컨설팅을 해주시는 음. 좀 포인트들이 음. 있다 그러면 음.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세부터 60세까지는 보험을 컨설팅하는 기준이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음. 하지만 30대, 40대, 50대 음. 이렇게 필요한 보험이나 위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음. 그거에 맞춰서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고객님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보통 10대, 음. 20대 분들은 이제 2 30대 분들까지 상해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요 네. 이제 40대가 넘어가시게 되면 상해보다 네. 점점 만성질환이나 이런 노인성 질환 성인 질환 음. 이런 것들이 오는 나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시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죠 그 기준을 조금 세워주신다면? 음. 성인보험을 가입하는 컨설팅 기준? 일단 저도 온라인으로 영업을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이 이제 약간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포스팅을 많이 하세요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설계사분들께서 이한분한분 한분 맞춤 컨설팅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들마다 조건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별 연령, 직업을 여쭤보고요. 바로 묻는 게 바로 가족력이거든요. 부모님의 부모님. 어, 세대가 암 이력이 있다면 실제로 암에 대한 청구가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암이 더 발병을 잘하고요. 혈관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초에 상담 시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안내를 받으셔야 후회 없이 가입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보험사로 가입했다. 뭐 H사로 가입했으니까 남편도 H사, 자녀분도 H사. 부모님도 지사 아, 그게 진짜 잘못된... 이게 정말 잘못된 케이스거든요 자녀한테 어울리는 보험사가 있을 것이고 직업이나 병력에 따라서 더 어울리는 보험사가 있을 것인데 말이죠 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개인 맞춤 컨설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것도 있잖아 요 기존 보험에 대한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지 네. 기존 보험에 대한 것들이 어, 질문 없이 컨설팅을 받으셨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컨설팅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암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완할 때암 진단비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것도 꼭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요. 네. 연령별로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담보에 대한. 네. 네. 이렇게.